이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숙련이에요. 숙련은 캐릭터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우징 컨텐츠 중 하나예요. 하지만 조건으로 본인이 소유한 영역에 위치한 침대에서만 잠을 잘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혹은 원정대원의 집에 있는 침대에 눕는다고 노동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아마 다계정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숙면을 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자신의 집에 설치한 침대에 누워서 숙면을 취하면 돼요.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이 있어요. 우선 숙면은 침대에 누운 후 10분 동안 캐릭터가 잠을 자게 돼요. 여기서 회복되는 노동력은 침대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제작을 통해 얻는 침대의 경우 최대 1 0 0까지만 회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잠옷을 입고 자게 되면 잠옷에 붙어있는 효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노동력을 더 회복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잠옷은 생활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드르렁 잠옷 세트이며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한 부위당 50의 추가 회복과 세트 효과로 총 250의 노동력을 회복해요. 또한 아양수면 모자는 이벤트로만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수면 시 노동력 50을 추가 회복하는 옵션이 달려 있어요. 루루 상점을 통해서 잠옷과 침대를 구매할 수 있어요. 캐시로 구한 것들은 드르렁 잠옷과 제작 침대보다 효과가 좋아요. 캐시 잠옷은 5부위의 장비 아이템을 세트로 판매하며, 추가적으로 75의 노동력 회복 옵션을 달고 있고, 세트 효과도 동일한 수치예요 그리고 캐시 침대의 경우, 150의 노동력을 회복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캐시 아이템을 구해서 숙면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간제 아이템이 아닌 영구 아이템이라서 매일 숙면을 하다보면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잠옷과 침대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시기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요. 숙면을 완료하면 22시간의 맑은 정신이라는 디버프가 생겨나며 노동력이 회복돼요. 디버프가 있는 동안에는 다시 숙면을 할수 없어요. 하지만 디버프를 제거하고 한번더 숙면을 할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가구가 있어요. 바로 냉탕과 온탕 사이와 으스스한 호박묘비이며둘다 캐시로 구매할 수 있는 가구들이에요. 그리고 루루 상점에서 구매할 때 거래 가능 상태로 습득되기 때문에 경매장을 통하여 골드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캐시를 사용하여 구매하려고 한다면 잠옷과 마찬가지로 할인기간을 노려서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온천과 묘비의 효과는 중첩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하나만 구하면 돼요. 숙면을 하게 되면 노동력을 회복하는 기능 외에 생산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버프가 생겨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체감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숙면과 관련된 가구들 중 말랑말랑 꾸며 인형 탁자라는 것이 있으며 숙면 시간을 7분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벤트로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캐시 아이템을 전부 구매한다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아이템을 구매하는 비용이 5만 1천원이며 노충제가 개당 400원이므로 노동력 식당사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하루 숙면으로 1,200의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으니 107일이면 뽕을 뽑을 수 있어요. 만약 일반 잠옷과 제작 침대에서 숙면하는 것을 기회비용으로 생각해본다면 150일로 증가해요. 결론은 5달 존버하면 캐시템이 이득이다라는 것이에요. 끝